오늘 말씀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부터 32절 말씀입니다. 4 1로 청선이 딱 15일 지났습니다. 2주가 지났죠. 끝나면서 그 후유증이 참 많습니다. 후유증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여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우리 민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은 아 정말 올바른 선택이었어, 국민들이 전부 다 원하는 거였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 기독교를 정말 흠모했던 사람들은 이건 부정선거였다고 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이변이라는 말 대신 우리들은 전혀 생각조차 해보지 못했, 못했었다고 말해야 옳다고 봅니다. 무엇이 생각조지 못했던 걸까요? 정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 4월 20일 자, 열흘 전이죠. 4.15 부처 선거 의혹을 주장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어, 수권전 지역이 63%, 36%, 위아래 1% 정도 의 일정한 비율로 득표율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이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이것이 정말 무엇인지,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그 선거, 어, 선거 관리위원회는 정말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본 선거 기간에 돌반지 300개, 골드바 25개가 나돌았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것이 다, 다 대전에 한 어, 작은 금음방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돌반지가 갑자기 300개씩 애가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 다음에 골드바가 25개가 왜 유통이 되었을까요? 하물며 15, 그러니까 14일 날 주, 주문을 하면서 130개를 더 하는데 하 어, 14일까지 그, 저, 그러니까 언제 되냐고 물어봤을 때 15일까지 된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주문을 취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선거와 연관이 돼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어, 그 미래통합당에서 이에 대해서 음, 좀 크레임을 걸었죠 자또 하나 보겠습니다 자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어, 선거인단에서 그러니까 야당 쪽 선거인단이었죠. 어, 정대현 씨라는 사람이 맨 위에 있는 것을 정대현 씨가 자기가 사인을 했습니다. 그것을 사, 사인을 하고 사진을 찍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정대현이란 글자가 전혀 다른 글자가 쓰여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때 이것이 떨어져 갖고 다시 썼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게 정말 선거가 이게 맞는 얘기일까요? 또 하나는 다른 거 없습니다. CCTV 모니터, 여기가 그 선거인 그 박스가 그 함이 보관되어 있는 곳인데 CCTV 모니터를 가려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왜 가려놨을까요? 정말 우리 눈을 뜨고서 이것이 어떻게든 감시를 해야 되는 이런 입장인데 그것을 왜 신문지를 왜 가려놨을까요? 정말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해외 투표자 용지에 해외, 그 왼쪽은 해외 투표자입니다. 그 봉투 안에, 그 봉투 옆에 뭐라고 하냐면 남양주 스티커가 붙어 있는 겁니다. 과연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선거함 속에 뭐가 나왔냐면 관리관, 좌측에 보면 투표 관리관 도장이 찍혀 있는데 관리가 도장이 찍혀 있었는데 관리가 도장이 찍혀 있지 않은 투표 용지가 나온 겁니다. 자, 우측에 보면 그 빨간 거, 그, 그, 그, 그, 글그 안에, 도장 란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왼쪽에 보면, 우측에 보면, 그 절취선. 그니까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을 절취해야 되는데 그 절취선 절차도 있는 그대로 있었다는 얘기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자, 이거, 이거예요. 어떤 거는 뭐냐면 도장이 없지만 절취선은 잘라져 있는 상태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자, 또 하나는 뭐냐면 투표함 속에는 그 투표 용지 색상이 똑같아야 된답니다. 근데 왼쪽은 노란색이고 오른쪽은 약간 밝은 그 베이지색 그 정도 색깔이 나는 그런 용지가 다른 용지가 들어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뭐냐면 이게 그 남양주 구리읍인가에서 나온 거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도장까지 찍었던 투표까지 찍었던 것이 파쇄된 상태에서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을 정말 이런 것에서 투표함이 바뀌어지지 않았나? 아니면 투표 용지가 무더기로 다른 것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부정 선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이겁니다. 지금 여기 그 점선으로 돼 있는 것이 뭐냐면 어 사전 더불어민주당의 사전투표, 사전 투표 사전 통합 득표가 63.92%고요. 사전 관내 득표가 63.51% 그다음에 사전 관외 득표가 65.26%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똑같이 63%, 63%, 62% 정도 거의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오냐면 36.08%, 36.49%, 34.74% 이렇게 63대34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뭐냐면 격차가 뭐냐면 플러스 13.21% 마이너스 13.21% 숫자가 딱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이거예요. 또 하나 뭐냐면 평균 득표율이, 이걸 그러니까 들어서 1대 1대 1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전 득표율, 사 사전 관내 득표율, 그러니까 사전 통화 그러니까 관내 득표와 사전 관외 득표를 보면 거의 1대 1대 1 거의 나온다는 얘기죠. 이런 수치는 나오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실리아 TV 그 조슈아라는 분이 이게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이 프로그래밍을 해봤다고 럽니다 엑셀을 갖고 이용해서 그 프로그램을 해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유명 유튜버들한테 여섯 명 정도 되는 사람한테 연락을 했답니다. 그게 누구냐면 그 공병호 씨입니다. 공병호 씨한테 연락했는데 공병호 씨가 새벽 3인가에 답장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병호 씨하고 대담을 하게 됐고 어떤 프로그램을 써서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지금 그 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어, 투표 조작이라는 그, 저, 그 제목을 갖고, 어,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자, 보면 여기 있으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자, 이게 뭐냐면 A당, B당, A당, B당 얘기인데 무슨 얘기냐면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자, 조직값이라는 것은 뭐냐면 조작값, 조작값이죠. 조작값에서 3을 3 4 5 6이 돼 있죠. 이 내용이 무슨 얘기냐면 어, 상대당 예를 들어서 이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예, 예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아닌 그러니까 미래통합당에서 세장 중에 한 장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보내라는 그 값을 조작값을 줬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67%, 33%가 나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오른쪽에 보면 63% 67% 33% 뭐 63% 34% 뭐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런 값이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4는 뭐냐면 4장갈때한 장을 빼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한 장을 더불어민주당 쪽으로 가라고 얘기했다 하면 그게 뭐냐면 63% 38% 나오더란 얘기예요. 다섯 그러니까 다섯 잔 중에 한 장을 민주당으로 보내라 그러면 이렇게 된다고 나온다는 얘기죠. 그게 오른쪽에 있는 값이 그 거의 도표가 63%, 33%, 39%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가 바로 그 옆에 그 진하게 나왔던 것들이죠. 오른쪽에 나온 것은 그냥 평범하게 나왔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나온 것이 세장 중에 한 장을 빼가라고 얘기했을 때 나온 것이 뭐냐면 이, 이렇게 좌측에 있는 거 빨간 거하고 파란색이 나와 있는 초록색이 나와 있는 그 내용이고요. 오른쪽을 뭐냐면, 이게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뺀그 위칸이 종로군데, 종로군은 뭐냐면, 두 장에 한 장을 가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두 장에 한 장을 가라고 그러면, 역시 그 프로테지가 나온다고 얘기합니다. 나머지는 3, 3을 준 거고요. 어떤 때는 어떤 지역은 4를 주고, 어떤 지역에는 5, 어떤 지역은 6을 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상도 같은 경우는 6을 줬다고 얘기를 하고요. 대전 정도 되는 곳은 4나 5를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어, 가상치적 조작 값을... 아, 3을 갔다가 아까 줬을 때는 아까 얘기했듯이 63%, 39%가 나왔는데 이것을 어, 조작값 3, 저, 3을 갔다가 마이너스 3으로 해서 만들었더니 어떻게 했냐면 오른쪽에 것처럼 아주 평범하고 옛날, 그러니까 일반 투표, 그러니까 그 당일 투표, 당일 투표하고 거의 비슷한 프로테즈가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그 내용이고요. 자, 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그 조작지를 뭐냐면 서울, 인천은 3을 줬고요. 부산 충남은 4를 줬고 대구 대구는 6 경남은 5를 줬답니다 그리고 전남북은 전남북 광주는 주지를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 그했더니 아까 얘기했듯이 63% 34%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어, 됐단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일반 투표 당일 투표에는 손을 안 대고 사전 투표에서만 손을 댔다고 그러니까 가정을 한 거죠 이 사람이 아까 그, 그 조슈아라는 사람이 그렇게 가중치를 잡아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뭐냐면 이겁니다. 20대 총선에 보면 은 좌측에 나오는 게 20대 총선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뭐냐면 그저 우리 옛날 미래 통합당 한나라당이죠. 새누리당이었죠. 그다음에 초록색이 초록색이 이제 그저그저거죠 미래 통합당 아저저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죠. 근데 21대가 되면 이건 이건 뭐냐면 그 사전 투표 사전 투표. 사전지표는 보면 골고루 골고루 나왔는데 이게 들쭉날쭉 들쭉날쭉 하는데 21대 총선에 봐서는 6 3 34% 거의 63 60대 4 6대 4 정도 그렇게 쫙 나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게 이제그 아까 얘기했던 조작값이라고 얘기하죠. 3을 넣었을 때그 3장 중에 1장을 빼라 이런 식으로 세장, 두장2 3 4 5 6을 갖다 했을 때 나오는 값이고요. 오른쪽 값서는 그 마이너스를 해 갖고 보정치 보정값을 줬더니 어떻게 돼요? 20대 총선과 거의 비슷한 수치가 나오더란 얘기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고 아, 뭐냐? 이것은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보니까 이게 뭐냐면 대규모 전국 사전 투표자 조작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아, 어, 전, 전국 각 지역에 단한 자리 숫자로 가지고 개표 조작이 가능함을 증명했다는 것이 아까 얘기했던 그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하고 했더니 어떻게 나오냐면 우리가 180석 나온 거가 아니라 민주당 같은 경우는 125석에서 129석, 한, 저, 저, 미래 한국당 같은 경 미래 통합당, 통합당 같은 경우는 118석에서 122석 거의 비슷비슷한 수치가 나오더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180석, 그 다음에 80석이니까 어, 뭐, 거의 이게 뭐냐면, 표를 얼마큼 도둑 맞았다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 부정선거였다면, 이게 표를 엄청난 숫자를 도둑 맞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러면, 이 비례, 비례, 비례투표, 비례 비례투표에 대해서는 그러면 조작이 없었느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비례대표를 조작을 해버렸는데, 자, 여기 보면 그, 중간에 가운데 보면 우리가 보면 돈세는 거 있죠. 그런 것처럼 그 뒤에 있는 것이 그 분류기라고 합니다. 분류기에 분류기에 들어가면 저 오른쪽에 있는 그가그가저그 돈세는 거 바로 옆에 보면 그게 뭐냐면 그저뭐지 서버죠 서버 서버 거기 나오는 건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중계기죠 중계기인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자 이게 들어간답니다 이게 화웨이 거. 그러니까 LGU 플러스가 요번에 모든 걸그 정보통신을 LGU 플러스가 단독적으로 거의 맞았다고 맞췄,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게 뭐였습니까, 옛날에? 화웨이에서 요런 거 갖고 정보를 빼낸다고 얘기를 했었죠. 과거에는 정보를 갖다가 그 도둑질 해 갖고 왔는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기계 만들 때서부터 이런 칩을 집어넣어서 그 미국에 있는, 미국에 경우 걸린 이유가 뭐냐면 미국에서 출시하자마자 2, 3개월 있다가 다시 이런 신제품이 똑같은 제품이 나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측해 보니까 화웨이 이 내용에서 이 칩이 들어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것에다가 조작할 수 있는 것이 화웨이가 있지 않았겠느냐 추측을 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화웨이가 장비를 쓰는 것이 LGU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를 갖다 일정, 일정한 수를 갖다가 지분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는 몇 프로 정도 하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독자유당 같은 경우는 몇 프로 정도 해라.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그 뭐그저 시민당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해라. 새벽당은 어떻게 해라. 그래갖고 할 수가 있다라고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조슈아 이분은 조작이 가능하다. 비례대표도 그 길기 때문에 그 개표기를 갖다가 할 수가 없는데 통과만 되면 분류기에서 통과만 되면. 이 조작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이 내용입니다 자 그건 어디서 나냐면 우리가 보냐면 그 드루킹에 대해서 볼 수가 있죠 근데 뭐냐면 문재인 그그 그 당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드루킹 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했죠 댓글 누가 조작한다는 것 자체도 알지도 못했었어요 근데 누가 있습니까 추미애가 추미애 그 법무부 장관 죠그 당시 당대표죠 였야 이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댓글 조작하는 거가 있으니까 조사해 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군이었던 자기하고 아군 옛날에 그, 그 모든 조작을 같이 했던 김경수 지사와 모든 걸 같이 했다고 얘기했던 이 사람이 이 사람은 김경수 지사하고 같이 일을 했다고 얘기하죠 이 사람이 뭐예요 이런 조작을 다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드루킹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뭐라고 있어요 문재인 정권 예수의 선수한 자들로만 꾸려져 있다. 예수는 누구예요? 기독교, 저저 카톨릭, 카톨릭의 지금 그 수장인 그 교황이 누구예요? 예수의 출신이에요. 유, 예수의 출신면서 북방부가 아닌 남방으로 최초 최초, 그러니까 남쪽 적도 이 남에 있는 데서 최초 최초로 탄생된 교황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냐면 그저 검은 교황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중에서 한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 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얘기한 거죠. 미국이 이런 내용을 먼저 얘기를 했죠. 미국이 어, 여기는 부정선거에서 한1 8 0도 훨씬 더 많은 쪽을 어,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시민도 그것을 예측을 했고요. 자, 근데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 월터, 어, 저, 그, 리차드, 어, 메바인, 메베인, 메베인, 메베인란 메베인 그 주니어, 메베인 그러니까 이세란 사람이 미시간대 통계학과 교수인데 이분이 하, 대한민국 2020년 국회의원 선거는 사기극이라고 아주 대놓고 논문에다 이렇게 써버린 거예요. 자우측에 하단에 있는 것이 뭐냐면 뭐예요? 논문인데 논문에다가 그렇게 얘기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 그 좌측에 보면 그 조표가 그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면 이 선거인 자체가 이렇게 분산돼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요. 투표한 사람과 개편계 보면 할 수가 있는데 맨 오른쪽 하단에 보면 전부 다 오른쪽으로 붙어버렸죠. 이럴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63%란 얘기죠. 이건 조작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라고 이 월터 그 맥베인 2세, 그그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은 선거 탐지 전문가로서 이란, 이라크, 베네수엘라 부정선거를 갖다 밝혀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케냐 부정선거, 그 다음에 2019년 볼리비아 대통령 부정선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갖다 밝혀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고서 우리나라 그 통계학자들이 뭐냐면, 아, 이건 그럴 수 없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 사람이 자기 명예를 걸고 논문에다가 이런 걸 썼다는 것 자체는 제가 봤을 땐 이것을 우리가 그냥 광고에서는 안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전투표 의혹 일곱 가지를 보면 관내 사전투표의 허술한 관리, 그러니까 아까 얘기띠그 스티커 붙이는 거, 그 선거 보관함에 붙였던 그 스티커 같은 것이 뚝뚝 떨어졌다. 이건 잘못됐다.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됐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관 공개 논란. 이것은 뭐냐면 뭐예요? 아까 신문지를 덮어냈거나 아니면 어, 관 내는 괜찮데 관내는 CCTV가 있었는데 관외 시 그 관의 그 사전 투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던 사람이 서울 와서 투표한 이 내용 자체는 공개하는 데는 CCTV가 이 보관하는데 CCTV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투표한 봉인 서명이 바뀌어졌고요. 그다음 에 폐기 논란, 아까 이게그분쇄으로다분쇄했던 것들 그 내용들이 과연 무엇인가? 그 사람들은 뭐냐면 샘플 을 한번 찍어보고 했다 고 그러는데 이거 자체는 좀 잘못되지 않았냐? 그 다음에 좌푼 자극이 없는 비례 투표 형제, 아까 이게처럼 그그 그 관리인 도장이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이 무더기로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들에요 이 근데 지금 그이 이, 그 조슈아란 분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지역적인 거다 크게 문제가 없다 하지만 서울 경기 인천 후보 간 사전투표율이 일치한 것은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작할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얘기가 대놓고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후보와 상관없이 일정한 관내 관내 사전투표 비율이라는 거죠 이것도 무슨 의미 아까. 그 조정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2 4 선거에 비해 10% 이상 벌어진 사전 당일 투표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용 이게 이게 많고 뭐냐면 그 그렇게 그 뭐랄까요 그 뭔가 잘못 조작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은 꼭 밝혀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스탈린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those who vote 뭐라고 했어요. Decide nothing. 투표하는 사람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한대요. 그 다음에 뭐예요? Those count the vote decide everything. 무슨 얘기예요? 개표하는 사람이 모든 걸 결정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조작이 가능할 수 있다. 그게 스탈린 얘기예요. 그건 어디서 온 거예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에서 쓰는 수법이란 얘기예요. 케냐 같은 것도 우리 거, 우리 그개표기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서 거기서 이라크, 이란, 이라크, 이라크도 결국은 뭐냐면 저희 개표기가 갔다가 그 부정선거라고 해서 빠꾸된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요번에 썼다는 얘기예요 자, 자 이게 되어 있어요 누가 보면 12장 1절에서부터 5절을 볼게요 자 1절에서 보면 뭐예요? 자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감춰놨더라도 언젠간 밝혀지고 나타날 수 있다고 라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회 대고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니라. 이게 우리, 어, 이것도 비슷하죠. 우리나라 속담과 비슷하죠. 낱말은 누가요? 세바도 듣고, 반말은 쥐가 된다고 얘기. 그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면서 사전에 무슨 말씀, 이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을 죽이고 그 후에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냥 죽일 수, 있는, 그냥, 그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결정을 할수 있지 않은 사람은 무서워하지말란 얘기예요 5, 5절에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죽은 후에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들을 두려워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저희가 우리가 죄 짓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죄 짓지 않는 것은 우리가 지옥에 갈까 봐죄 짓지 않는 거예요 영, 영, 영원토록 타지 않는 그런 불 속에서 우리가 가지 않으려고 우리가 죄 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절대 드러났습니다. 왜 이라크 부정선거, 베네수엘라 부정선거가 왜 나, 나, 나타났을까요? 자, 또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새가 팔리는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잊어버리, 바 되지 않냐는 도다 얘기했습니까? 자, 참새가 팔렸지만 참새 앞에는 그 하나도 하느님을 잊어먹지 않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머리털까지 다 알고 있다 몇 개를 다 그런지 다 알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 뭐라고 나왔습니다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누군이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시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쫓아가는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얘기가 나왔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얘기하고 죠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는 정광훈 목사를 막 욕하는 그런 목사들이 있어요. 과연 그 목사들은 어떤 분일까요? 자, 이건 그 내용은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자, 나이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그죠? 그 다음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말을 욕하고 내가 약속안 짓고 그런 건 내가 용서해 줄 수가 있어 그렇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어떻게 해요?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자, 우리가 그랬죠 성령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연자매돌을 목에 걸고 빠져 물에 빠져 죽으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정의인지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각하는 것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 정의가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자, 제가 목사님, 어느 목사님, 우리 저, 그, 같은 그 동료 목사님하고 그 대화를 많이 했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게딱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뭐랄까요. 작은 걸볼수 있어도 큰걸 보지 못하고 있다. 소탐 대실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런 걸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의 제 마음과 같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도 내가 사람도 속이지 않고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저 사람도 솔직하게 얘기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었지만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은 나를 속이고 있다는 게요. 그게 누구예요? 빨갱이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에요. 그게 뭐예요? 좌파들이에요. 좌파들은 요 내일 거짓말이 나올 것도 뻔히 알면서도 뭐예요? 거짓말을 해요. 자 보겠습니다. 자 11절에 사람이 권세 있는 자 앞에 가거든.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왜 이런 말씀을 제가 잡았냐면, 지금 유튜버 중에서 과거에 무지하게 그, 우리가 그 우파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과거에 우파가 승리할 것이라고 그 학교 좌파를 무지하게 그, 아주 핍박하고 좌파를 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뭐로 바뀌었는지 아세요?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어요. 왜안 할까요? 그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요. 진정한 우파가 아니고 진정한 기독교인도 아니었고요. 그 사람들은 뭐예요? 돈벌이하기 위해서 돈벌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우파가 이기면 노란 딱지가 띄어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공격했는데 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돈벌이가 안 되니까 인제는 그걸 바뀌어 갖고 옷을 뭐 코믹한 걸 입거나 이상한 이상한 농담 같은 거를 바꿔간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파 이 유튜버 그, 그 유튜버 그 사람 중에서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요새 뭐냐면, 대항권이라서 유튜브에서 그, 뭐, 가짜 뉴스를 하는 사람들은 잡아두게 할거 있거든요. 그대항권이라서 그렇게 잡아드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몸보신 날라고 그것을 타협하고 그것을 버려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 하십니다. 그들 앞에 걸려가는 사람 밖에 끌려가더라도 걱정하지 마 어떻게 내가 너와, 너와 함께 있을 거니까 내가 네가 어떤 말할 건지 내가 다 가르쳐 줄 거야. 걱정하지 말고 네 뜻대로, 네 소신대로 해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두렵죠. 왜냐하면 혹시 이 사람들한테 내가 또잘못돼 그 갖고 영원히 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데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나의 제자가 되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너 옛날까지 끝까지 갔고 너 죽어. 그거예요. 모든 선지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선지자들은 시대의 흐름에서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고 국민들은 절대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죠. 예레미야가 바베너로 성겨야 됩니다. 애굽하고 멀어져야 됩니다. 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끌어갖다가 감옥에 집어넣고, 구렁텅이에 집어넣고, 동굴에 집어넣고, 어떻게, 해요? 어떻게요? 해요? 그 목에 걸린 그런 걸 갖다 가다 부셔버리고, 자기 멋대로 했어요. 믿진 않았어요. 선지자들 을다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를 다 어떻게 했어요?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권세 있는 자 앞에 끌려가거든,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가 어떤 말을 할 건지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들 앞에 당당해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두 번째 후유증 뭘까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누가 친중이고 누가 반중인지 여기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 그게 바로 이원 내용입니다. 자 50대들의 문제 의식에는 논리가 있는데 30대 중반이나 40대는 논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누가 얘기했어요? 김태우 의원이에요. 그래고 어떻게 요 곧바로 자, 그 제명을 시켜버렸죠. 60, 70대는 대한민국이 열악한 조건에서 발전하는 것을 모든 걸 알아왔지만 30대는 그걸 잘 몰라요. 왜요? 베이비봄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은 아버지가 고생한 것 같다가 자녀들한테 이제 또 넘기기 싫어서 정말 그들은 풍요롭게 살았게 만든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또하나 뭐예요? 나이 들어서 장애를 갖게 됐다. 노, 노인들이, 노인들을 다, 어떻게 해요? 장애를 갖게 된다. 노인 비하 발언이라고 얘기했죠. 전 그렇게 생각하죠. 앞뒤 문명을 보면서 그걸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보지도 않고 그냥 제명시켜버렸어요. 을 우리가요, 나이가 들면 중풍도 걸릴 수 있고요. 뇌절증도 걸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파킨슨병도 걸릴 수 있고, 치매도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 장애가 있다는 라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건데, 왜이 사람을 갖다가 죽였을까? 참 이해를 안 가요. 누가 우군이고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이고 누가 저 아군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자또 하나 보겠습니다. 차명진 의원이죠. 세월호 죽들과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자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텐트 안에서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러니까 남자 두 명과 여자 한 명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 그걸 갖다가 그 O B S에서 그 서울고 유세 때 야당 의원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요? 막말. 그거 막말했다. 팩트의 팩트. 사실이었는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뉴스 플러스에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2018년 5월 10일자에 이 기사가 나와서 그 내용을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 우파가 여기서 보면 30, 40대 중도, 중도들이 다 없어졌다고 얘기하지만 우파 결집이 됐다고 좀 봐요. 아, 세골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가족이 러지 이런 실품을 취하기 위해 차원에서 스스로 결정했다. 그 자원봉사자가 그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곧바로 제명을 당해버린 거예요. 과연 누가 누구를 보호해줘야 됩니까? 저는, 결국은 저는 이 색깔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잘못하더라도, 왜 좌파가 똘똘 뭉치는지 아십니까? 좌파든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감옥서 들어가면 그 사람은 끝까지 그 가정을 돌봐줘요. 자 백남기, 그저 물대포를 맞고 돌아가신 분, 그 분도 어떻게 됐어요? 끝까지 다 열사를 만들어 갖고 다 모든 걸 해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됐어요? 박근혜 대통령, 그저 버스 위에 올라갔다 떨어져 죽으신 분,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보상이 없어요. 누가 우파를 지지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파대에 나와서 지지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제명시켜 버렸어요. 차명진 의원은요, 정말 새벽 그 청와대 교회, 광야교회에 가서 정말 열심히 그 부리지었던분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정말 진정한 우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 당 대표라는 사람 뭐예요? 국민 마음 아픈 정치인들은 안 돼. 그러면서 제명시켜 버렸어요. 저는 어... 황교안 대표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기독교인이고 전도사 생활하고 저도 같은 기독교인으로서 참 좋은 사람이지만 뭐가 진리이고 뭘 어떻게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보수가 뭔지 보수는 어떤 신념을 갖고 가야 되는지 그것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중에서 이제 뭐예요. 아 미래통합당 내에 뿌락지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민경호 의원이 뭐라고 했어요? 재검표 의혹 해소하자. 그래서 뭐야? 뭐하냐면 그거에 대해서 그 보조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상하다. 그래서 그 재판이 걸어가고서 모든 걸다 했어요. 근데 이 재판 그 걸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재검표 신청 하는데 뭐냐면 거금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후원금을 갖다 이제 보태달라 그랬더니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민경호 의원 재검표를 위해서 1차 투표 진실 찾기 에서 6천만 원 모금해 줬어요. 저는 우파들이 유튜버들, 우파들이 참, 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그 법에 이제 심판을, 심판을 요구를 했죠. 그죠? 그래갖고 이제 아마 이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뭐냐면 뭐라고 했냐면 부정선거에 가능한 시나리오는 단한 가지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 전 이분,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나온 사람인데, 어, 그, 요번에 이 사람도 떨어졌죠. 근데 뭐냐면, 이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미래통합당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김영태 의원, 그 다음에 김세현 의원, 김영호 의원. 전부 다이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다 공천을 내고 만든 사람들인데 정말 뭐냐면 정말 내가 봤을 땐 보수다운 보수와 얘기를 하고 그걸 부리지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부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뭐라고 하냐면 보수가 패배하고 나서 반성을 하지 않고 뭐요? 음모로만 펼친다고 그러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왜 숙고하지 못하고 왜 보수에 대한 생각을 못하고 왜 색깔이 없는 진보적으로 가느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인천지법에 민경원이 신청을 했죠. 특허 표함 증거 보존. 근데 뭐냐면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일부만 된 거예요. 일부만. 전자투표기, 개표기, 선거관리 시스템, 웹서버, 개표기, 컴퓨터 프로그램 등 10건 증거 보존을 신청했는데 증거 보존이 필요 없다고 기각을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까 그 조슈아라는 사람이 얘기할 때 뭐냐면 만약 특정 지역이 잘못됐을 경우 그들은 그걸 조작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정말 그 잘못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정부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그 시뮬레이션에서 이렇게 그, 그냥 그, 조작값, 조작값을 갖다가 바꿔갖고, 그, 다시 조작을 다시 해갖고 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광진을 에해서도 뭐냐면 누가 이긴 걸로 나오냐면 오세훈, 저, 그, 시장, 전 시장이 이기는 걸로 나오고요. 나경원 의원도 이기는 걸로 나와 있었어요. 그럼 과연 이걸 위해서 당들이 무 합쳐서 뭉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정한 보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길지 않을지 저는 또 이것도 조작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저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960년 3.15 부정선거 한달후 4.19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요 4.15 부정선거를 보고도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거예요 나고 어떻게 해요? 우리를 갖다 탓하는 거예요 같은 뭐예요? 우파를 탓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뭐냐. 제2의 4.19는 없다. 왜 없다고 얘기하는 걸까요? 자, 3.15 부정선거 때 어떻게 되냐면요. 이기봉을 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부정선거를 한 거거든요. 그걸 알았죠. 근데 이게 뭐냐면, 그 당시 누구냐면, 거기 그 김주열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나 어, 마산아빠대 떠나온 거예요. 시체로. 그래갖고 4.19 혁명이 일어난 건데 이것을 어떻게 했어요? 이것을 조작한 사람, 이것을 움직인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북한이란 얘기예요. 그건 어디서 그러냐. 남조선 혁명과 조국 통일에 대하여 해서 2000, 그, 그, 거기에 대한 책에 204쪽, 261쪽, 267쪽, 그 안쪽에 그다 있었단 얘기예요. 그래서 뭐예요? 북의 실형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이란 체계도 이런 것이 나, 나와요 자 그러면서 김일성 교시가 나왔는데 그 당시 뭐라고 하냐면 자1구 혁명이 아니다 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왜? 완전한 승리는 뭐냐? 노동자, 농민 그 다음에 여기서 뭐냐면 뭐 다른 거 없어요 첫째는 노동자, 농민의 뭐 대대적인 참여가 없었고 그 다음에 미제를 몰아넣지 못했다 그러니까 미군을 처수시키지 못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지주, 매판, 자본가, 반동, 관료들, 이게 뭐예요? 재벌들, 이런 것들 갖다가 타도하지 못했다. 그래서 뭐예요? 이것은 혁명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내용을 접하면서 저는 정말 어, 저도 이그 4일 그때 어, 초등학교 그 당시 곧 그때 전후였는데 이걸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렇게 썼어 야, 그러니까 뭐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뭐냐? 공산당이 개입했었다는 얘기예요. 개입하지 않고는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왜요? 이 우파들이 뭐냐면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걸 누가 했었냐? 바로 전광훈 목사란 사람이 조직적으로 움직였까만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우리가 얘기하지 말아야 될 것들 여러 가지는 것들이 있죠. 저. 자 우리가 보면 촛불혁명이 있죠. 촛불혁명은 다른 거 없어요. 프랑스 혁명을 그대로 카피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프랑스 혁명을 이루, 이루어서 저그 망토 안에 들어갔다가 몰아내버렸죠. 그죠? 왕비를 몰아냈죠. 똑같아요. 박근혜 갖다 박근혜 여자 대통령을 몰아내버린 거예요. 촛불혁명 같고요. 이게 누구 아냐 이렇게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건 뭐예요? 공산주의자. 우리가 크게 얘기하면 일루미니아트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프리메이슨 일루미니아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괜히 음모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림자 정보라는 게 있어요 New World Order, NWO라는 게 있죠 그 그것에 그 의해서 뭐냐면 종교통합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바로 뭐예요? NWO예요, New World Order 여러분, 촛불혁명 때 누가 왔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많이 왔었어요. 일본 적군파도 왔고요. 우리가 제주 그 마을 갔을 때 뭐냐면 적군파 애들이 와갖고 깃발 들고 대마하고 그랬어요. 일본, 마찬가지 일본 대마할 때 우리나라 그, 거익적 그, 아, 그 전교조전교조 사람들이 가서 얘기한 것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와 같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와 같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로 좌파고 공산주의자고 사유주의자예요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코로나가 했는데 처음에는 실정을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너무 잘해고 그것이 덮어졌어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뭐예요? 공천파동 공천파동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 공천 파동 그 공천 위원장 자체가 뭐냐면 김영호나 김세현이란 사람 자체가 잘못된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요? 예 돌려막기를 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사람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래갖고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그래갖고 나간 사람들이 무소속으로 나간 사람들다 됐습니다. 김태호 그다음에 권선동 윤장현 그다음에 홍준표 다 됐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공천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요 20대도 공천 공천 그 도장 가고 도망가는 거 김유성이 도망갔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거 똑같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에 대한 현혹. 20만 원씩 40만 원씩 50만 원씩 준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혹한 거예요. 왜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의약하기 때문에. 막걸리표 고무신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정의약한 것들은 너무너무 잘 이용한 거죠. 그다음에 장치도부와 공천관리위원회 리더십의 부재. 무슨 얘기냐. 정말 진정한 보수는 보수다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수가 없어요. 색깔이 없어요. 표고들라고 황교안 대표 50만 원 우리 줘야 됩니다. 전 국민. 그건 뭐예요. 실망이죠. 그다음에 막말에 대한 거부감. 막말에 대한 거부감도 저는 그래요. 보수 결집했었지 이것이 우리가 패인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게 패인이라고 해서 다른 사람은낙인찍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인간의 원초적 잠재의식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30대, 340대 우리가 왜포카싱을안 맞추지 않았나? 왜 욜로적에 대한 글을, 글을 왜 생각하지 못했냐?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이 돼요. 부정성과 외부의 개입 때문이 아니었느냐? 그게 뭐냐? 조작이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부정선거 있었지 않았겠느냐. 그 다음에 뭐예요. 중국의 조선족들의 댓글부대나 이런 것들이 와서 개입하지 않았겠냐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 이런 얘기를 하죠. 연령별 정당 지지도를 보면 30대, 40대, 50대가 어떻게 돼요. 더불어민주당을 무지하게 좋아하고 지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3, 40대를 갖다왜 포커싱을 못 맞췄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이 3, 40대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미래를 걱정하고 참고 모으고 저축하기보다는 오늘 지금 현재를 즐겁게 사는 것을 갖다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걸 우리가 얘기할 때 연로적이라고 얘기하죠. 전세금을 빼서 세계여행 가고 새집에, 새집에다가 뭐요 인테리어 하고 저는 돈은 정말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도 선택. 그 다음에 집이 집값이 너무 싸니까 집을 구하는 거걸 포기하고 그냥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면 어떻게 해요? 돈이 생기면 취미 활동이 나하고술 먹고 음악 활동하고 여행 가고 그런 게뭐야요 연로적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런, 이런 족이 있으면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가 다 책임지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보지 않고 현재만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우리는 개미와 배짱이처럼 되어릴 수밖에 없어요 자 한탕주의들 여러분들 왜 그, 그 누가 그 아이돌들이 왜 어느 정도 시작,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인기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살해버리잖아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거예요 연루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루하루 즐겁게 보내다가 즐거움이 끊기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은 뭐예요 하신 능력이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미국 사람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욜로족도농처럼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당장 먹고 살게 없으니까 대모하고 총독이 나오는 거예요 자 마트마 간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회를 병들게 하는 일곱 가지 악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하지 않고 얻은 재산들 그 다음에 양심 없는 쾌락 이 양심 없는 쾌락이 뭐예요 엠범만 같은 거예요 엠범만 같은 것이 그냥 뭐예요 사람, 누구를 저 희생시키는 한이들에도 어떻게 돼요 자기의 카락만 있으면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없는 지식 그 다음에 도덕성 없는 사업 그 다음에 경제들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성 없는 과학이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AI입니다 AI.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원칙 없는 정치 철학 없는 정치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치 자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희생 없는 신앙. 희생 없는 신앙이 뭐예요? 헌신 없는 신앙. 그게 뭘까요? 저는 거기에서 이걸 보고 싶어요. 저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헌신이라는 걸 누가 했어요? 저는 정가훈 목사라고 얘기해요. 이번에 지금 이번에 지금 전번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21대 총선 때 20대 총선에 2.63%를 얻었는데 21대는 1.8%밖에 얻지 못했다 이건 뭐예요 아까 우리가 봤을 때 뭐예요 이 투표 자체도 이 투표 자체도 비례대표 투표 자체도 조작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한테 반대되는 이런 사람들에대해서는 나타나지 않게끔 한다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기독자유당이 그 보전신청을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감춰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강원 목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헌신했습니다. 왜요? 이 사람 지금 가, 저 깜빵가 있어요. 좀 나왔죠. 나왔는데 여러분, 목사가 감옥서 가는 거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아요. 싫어해요. 두려워하고요. 거기 나, 나 나오지 않았던 그 목사님들 대충 총회장이란 분들이 나는 아유 이런 그 가슴이 약해서 이런 거못 해. 정강원 목사가 당신 해. 라고 했던 거 똑같은 겁니다. 정광호 목사 뭐 했습니까? 헌신했어요. 자기 희생했어요. 그런데 이 희생을 갖다 뭐라고 했습니까? 단 다른 얘기 없어요. 이 사람도 한 마디 했어요. 하느님 까불면 죽어 가만두지 않겠어. 뭐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이이 이, 이 사람이 요 얘기 전에 이 사람이 이 정치를 하고 싶어서 한, 한 겁니까? 아니요. 김준건 목사, CCC의 김준건 목사와 조영기 목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기독 자유당, 기독당, 기독교 당을 만들어라고 얘기해서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느님한테 정말로 어린애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냐. 느 다른 거 없습니다. 하느님 까불지 마. 하느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라고 얘기했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천국에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했어요 자,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광한 목사라는 사람을 세워갖고 저렇게 못돼 먹은 사람이었다면 정광한 목사라는, 목사라는 사람을 광화문에 세우셨겠습니까? 정광한 목사로 인해서 모든 그 우파들이 결집하게끔 만들었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 만나 모이게끔 만들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정광훈 목사를 욕하는 사람과 정광훈 목사를 욕하지 않는 사람으로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다른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정의와 진리는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3 1절3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케 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뭐예요? 정광훈 목사는요 하느님과 같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에 이런 거 있죠? 아버지와 아버지와 자녀가 친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면 이러죠 아빠, 아빠 까불면 죽어 아빠 맴매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정광훈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정강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지 않고 그런 말씀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도 목사지만 정말 박식, 박각다식하고요. 정말 신념있고, 자기 소신껏 소신 있는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얘기죠. 주위에 숨어서, 욕이나 하고,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그런 사람은 아니란 얘기죠. 우리 야거부서에서뭐라했습니까 행하지 않아 못한 것은 그건 안 된다. 쓰리 같은 거라고 얘기했죠.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뭐로, 우리가 그 사람을 알수 있습니까? 열매를 보면서 그 사람을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성기는 목사님들을 어떤 열매를 갖고 있습니까? 말 잘하는 거요? 큰 건물이요? 그 다음에 카페에 있는 거? 도서관에 있는 거? 그런 게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겁니까? 그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기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가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뭐요? 양대를 천국을 이끄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보세요. 목회자가 해달 일이 무엇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목회자는 다른 거 아니에요. 자, 18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진피, 전파하려 하려, 하려 하심이라 하셨다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고 내가 너한테 기름 부은 것은 다른 거 아니다 가난자한테 복음을 전하고 포로다진 가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깨달게 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도들이 눈먼 걸갖다 깨우쳤습니까? 눈먼 데화를 뜨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주의 주 은혜의 해를 전파려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천국 갈수 있게끔 만들어주라는 게 우리 목회자, 목사들의 사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성도들과 호흡하고, 성도들을 보호원답 짓고, 성도들을 탄압당할 거과 새우 자기를 뭐 어떤 뭐 이런 얘기 하죠. 공장들, 사업하는데 세무조사 받을까봐 내가 광화안 나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은요. 현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타협하지 않았어요. 불이와 싸웠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뭐라고요? 하느님 말씀에 전달하면 쓸쓸히 죽어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 길은 좁고 협착하여 오가는 사람, 왕래하는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는 어떻게 돼야 돼요? 눈먼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누구예요? 목회자의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선거하면서 그이 영화를 하나 봤습니다. 스윙보트라는 영화를 봤는데, 다른 거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아빠하고 가운데 있는 게 딸입니다. 근데 뭐냐면, 그, 그 투표 날, 투표 날, 아버지가 술 취해갖고 투표를 안 해서 딸이 대신 투표하다가 불이 나가기 때문에 투표를 못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딱 45대 45. 예를 들어서 45대 45. 한표 때문에 동점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한 표가 누가 갖고 있는 캐스팅 보트가 누가 갖고 있냐 바로 이 사람 이 케빈 커스트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데그 전에 이 딸이 선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래요. 모든 문명사회들은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속박에서 자유로, 자유에서 풍요로, 풍요에서 만족으로, 만족에서 무관심으로 자 속박에서 자유를 누가 해줬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다음에 자유에서 풍요로가 누가 했습니까 자유에서 풍요로 자유에서 만족을 한 사람은 누구냐는 박진희 대통령이에요. 그렇지만 만족에서 무관심으로 간게 누구예요. 그게 자파들이한 거예요. 무관심에서 다시 속박으로 이런 역사의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도 이걸 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잊으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케빈 코스터너가 그 두 사람을, 그, 그두 표, 그두 사람, 그, 대통령 후보 두 사람을 딱 데려다 놓고 자기가 질문을 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거예요. 내일 뽑게 될 대통령은 단순히 백악관의 빈자를 리 채울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보여줄 분이어야 합니다. 미국은 큰 생각을 가진 거인 같은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분별있게 우리 앞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지혜롭게 미국과 세계를 평화로 이끌어줄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 국회의원으로 바꿔볼게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은 단순히 지역의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아니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분야며 합니다. 우리 지역은 큰 생각을 가진 거인 같은 국회의원이 필요하며 분별있게 우리 앞에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지혜롭게 지역과 나라를, 나라와 평화를 이끌어줄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 이 말을 들으면서 "야, 우리나라 국민들은 왜 이렇게 선택하지 못했을까? 왜, 왜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우리는 어리석을까 우리가 그래서 목회자가 할 일이 뭐예요? 뭐예요? 눈먼자를 눈뜨게 만드는 게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힐러리 클린턴하고 도널드 트럼프가 붙었죠. 설문조사에서 누가 다 힐러리가 다 이긴다고 얘기했습니다." 힐러리는 어마어마한 사람, 완벽한 여자였어요. 말도 잘하고요. 그런데 트럼프는 뭐예요? 막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유권자들이 힐러리를 갖다가 거부했을까요? 완벽한 여자라서요. 그거보다도 뭐냐면 승리의 본질은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었던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여성들조차도 뭐예요? 트럼프를 더 찍었어요. 한 7% 정도 더, 트럼프를 더 찍은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짓말 안 했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양성 펀딩을 위해서 적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해 반대했던 거예요. 웃긴 소리 하지 마. 동성이 안 돼. 말도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트럼프는 투박하고 쌍스러웠어요. 정말 말도 막하고 거짓말 그렇지만 무슨 얘기 거짓말 안 했다는 얘기. 그근데 힐러리는 뭐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골라 했고요. 거짓말이라고 거짓말인 것을 뻔히 알게끔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정말 말 말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을 원했다는 얘기죠. 자, 이거예요. 자. 왜 김남국은 괜찮고 차명진은 안 되나? 자 진리를 못 보게 만드는 건 뭘까요? 매스커이라고좀 봐요. 정말 정정당당하게 보고했느냐? 김남국이는요, 돈돈 돈 내구성 들어오는 거에다가 얘기할 때 뭐냐면 여성 비하했고 동조했고 성희롱 발언까지 했어요. 뭐라고 했냐? 회차 먹고 찜쪄 먹고 이제 이 차명진이 이렇게 얘기했죠. 자야 세월을 갖고 말이야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세월을 갖고 이렇게 썼어요. 회차 먹고 찜차 먹고 뼈까지 발라 먹었다. 어? 너무 칭하게 해쳐 먹는다. 낙쁘게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정말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죽은 사람들, 그 사람들 과연 뭘 해줬습니까? 그 병사가 와서 그런 얘기를 했죠. 그, 그저 죽은 병사의 어머니가 와갖고 도대체 이 배를 갖다 누가? 호파시킨 겁니까? 대통령 가 얘기 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 정도로. 우리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예요. 차명진 후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김남국은 뭐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김남국 후보는 무슨 얘기예요? 정말 여성 비하하고 정말 뭐예요? 그말실 희롱했어요. 근데 그걸 왜 얘기 안 하느냐. 전메매스컴매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대다수 사람들이 매스컴을를다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나경원은 완벽하고 이수준은 약하다. 자, 체급이 틀린 사람과 싸우지 이길 방법은 뭘까요? 꼼수예요, 꼼수. 저는 그렇게밖에 보질 않아요. 그래서 여기 이수진 이번도 그 아까 그, 그, 그 조슈아 그분이 돌린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나경원이 이긴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전 투표를 갖다, 사전 투표를 갖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보니까 그걸 갖다 정상적으로 만들어 보니까 어떻게요? 해 이기는 걸 나왔는데 투표는 졌어요. 진 사람 할 얘기 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뭐냐? 우리는 눈먼 자라 갖다 눈 뜨게 할 목사들이에요. 그래서 조국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기독교를 갖다가 맞사시키라고 했어요. 누가 얘기했어요? 이, 이인영 대표가 이인영 껏뛰 원내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기독교도 종교도 손을 봐야 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토지 재벌 종교 다손 보겠다고 얘기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변해 될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자, 과격 정치 오세훈과 캥거루 정치 고민정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돌려 보니까 뭐 이거는 뭐 가설이니까요. 뭐 돌려 보니까 오세훈이 이기는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그저 그니까 조슈아 그분이 얘기한 거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민정이라는 분이 과연 오세훈이라는 사람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는 만약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국민들이 정말 참그 선택을 참 잘못하고 있다. 왜 이렇게 어리석은 아주 사탕발림 같은 말에만 왜 넘어가고 있는까왜 공약도 하나 없고, 그냥 문재인의숨결을 안고서 간그 여자, 그 국회의원 한 분밖에 없는 하나밖에 없는데, 왜그 사람을 지지했을까?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을 정말 한번 다시 한번,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냐 목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들이 그 짓을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정작 그걸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나쁜 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정광한 목사예요 어떤 사람이 저희들한테 이런, 이런 걸 얘기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리를 갖다가 수호하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사람을 이단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만든 사람들은 뭐예요? 바로 목사들이에요. 우리는 정말 어떻게 해요? 똑바른 길로 가시게끔, 올바른 길로 가시게끔, 눈먼자를 갖다 눈뜨게 만들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 뭐냐 하면 바로 목회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에요. 자, 21대 국회의원과 세계정세, 국회의원 선거와 세계정세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볼게요. 자, 코로나 모범국으로 한국을 막전 세계에서 띄우고 있어요. 정말 선진국들의 진짜 성내는 뭘까요? 미국, 프랑스, 독일들은 뭐예요? 중국 바이러스는 투명하지 못했다. 그 통제가 했고 너무했다. 그렇지만 뭐예요? 한국은 통제도, 통제도 안 했고 자, 열심히 잘했으면 하고 정말 깨끗하게 솔직하게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확진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해결이 다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딘 거예요? 중국과 중국과 한국을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로 나눠갖고 어떻게요? 해 투명성, 그다음에 민주사회, 그거 비교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뭐냐면 중국 정부를 상해서 플로리다주에서 뭐요? 7,300조. 인도는 2경 5천조를 갖다가 국제재판소에다가 한 거예요. 국제재판소에서 돈안 갚아도 관계없어요. 하지만 할수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국내에 있는 거, 자국에 있는, 미국에 내에 있는 중국 재산을 동결해 버리면 돼요. 그게 하나의 권한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왜 이렇게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중국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하고 한국은 치켜 세우는 이유가 뭘까요? 한국의 중국화를 막는 걸까요? 아니면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New World Order. i l l u m i n a t 가 시작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한국은요, 처음에, 처음에 어떤 그런, 그런 대국이에요. 남북이 불, 저, 경, 저, 좀 대립하고 있죠. 그 다음에 IT 강국이죠. 그 다음에 군사력도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통제될 수 있는 통제력도 가능하죠. 왜 CCTV나, 그 다음에 그, 그, 뭐다 있잖아요. 차량, 그, 내비게이션도 있고, 다, 그, 블랙박스도 다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서 통계사회가 되는 거예요. 스마트 시티는 마찬가지라고 봐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요한 건 미래 통합당 내에 뭐가 있냐? 친중 정권이 너무 많다. 친중이 너무 많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준석 같은 경우도 왜 그랬을까? 왜단 하나도 없다고 얘기했을까?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해야 를 돼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뭐냐면, IT 강국이면서 할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일루미네트가 우리나라를 조종해 갖고 우리나라를 갖다 거기서 전쟁을 익힐 수 있는 모먼트를 갖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생각 이런 거예요. 저는 사실 이렇게 크게 보지는 못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그 어떤 한정된 것들, 그다음에 저는 이제 어, 상담계통에 이렇게 저 공부를 하고 또 하기 때문에 뭐냐면 어 인본주의적이죠 쪽이 강한 쪽이죠. 그러니까 인본주의적 쪽이 가정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생각 자체를 갖다 가장 근본적으로 생각하는데 사람은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에요. 성악설이에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나한테 한 사람들에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착하게 살기 위해서 성선살이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으로 성악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경계해갖고 사람들 갖다가 믿지 말아야 돼요.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저는 세계 정세에 의해서 뭐냐면 우리나라가 또 이용당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요? 미국이 우리로 손을 놨거든요. 손을 놨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미국에서도 친중정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오바마서부터 키신저, 힐러리 처음부터 친중정권들이거든요. 그럼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우리가 미국하고 떨어져 가면 결국은 어떠냐면 트럼프하고 각을 세우면 결국 우리는 중국 쪽으로 넘어가고 중국에 속국밖에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중국에 속고 사는 게 좋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밝힐 것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정의보다 누구가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정의의 칼날은 아주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진리를 쫓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진리는 뭐예요? 망고불리는 진리는 성경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자말에 자 자말이 이런 얘기가 나오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무리 뜻을 갖고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쫓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